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되돌려 넘기라고도 하는 이비입니다. 되돌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되돌리기는 줄을 풀어버리며 넘지 않는 반면에 이비는 줄을 넘어줘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되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앞뒤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해 줍니다. 이비 연습법입니다. 1단계 되돌려 밀기입니다. 줄을 되돌려준 후에 왼쪽을 쳤을 땐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을 쳤을 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밀어줍니다. 2단계 되돌려 넘기입니다. 1단계 되돌려 밀기 동작을 하면서 U자 모양의 줄이 내 몸의 위쪽을 지나오면서 옆에서 옆으로 통과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점프에 넘어줍니다. 그 다음 양발로 밟기입니다. 2단계 되돌려 넘기가 잘 되면 이 동작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발로 밟는 연습을 하다보면 넘는 모양이 훨씬 예뻐지고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간혹 이비를 연속으로 할때 이비와 되돌리기가 합쳐진 동작이 되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이도 약으로 연습하거나 평소 먼저 하던 쪽이 아닌 반대쪽부터 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비를 뒤로도 성공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비를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